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은요 김동권 대표님 저희 채널에 자주 나오셨는데요 대표님의 노하우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생각나는게 소액투자 천만원의 소액투자 또 수익률 20% 그 이상 그 다음에 반값투자 또 대출없이 투자 또 상가 이런 키워드가 생각이 나요 음, 지금 무슨 투자를 해야 될지 또 막연하신 분, 또 부동산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, 또 돈이 소유 뺏게 없으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 강의 들으시면 부자가 될수 있는 마중물이 될것 같습니다.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우선은 저는 이제 2014년부터 했지만 실질적인 투자는 2017년부터 투자를 했어요. 그래서 7년 정도 됐는데, 네. 저 개인 사업부터 해가지고 뭐 저의 거의 10년치의 노하우를 이번 이각 무료 강좌에 다 녹여서 네. 한번 네. 설명을 드리려고 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한 4시간 동안. 네, 대표님의 그 엄청난 7년 동안 노하우를 다 풀어낸다고 하시니까요.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사실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경매랑 공매 투자하기가 아, 올해는 어, 제일 좀 투자 타이밍이라고 봐요. 그리고 음. 그 흐름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락장에서는 경매와 공매가 맞고 상승장에는 또 갭투자와 뭐 분양권 투자, 음. 아파트 투자가 맞듯이 그 항상 그 시기에 맞게 투자를 좀 음.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그래도 부동산은 그래도 뭐한 60개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. 노하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엑시트하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하,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좀그 실전 사례와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음.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이제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<웃음> 우선, 우선은 제가 뭐 썼던 2019년에 썼던 책을 음. 무료로 들으신 분들께 전체적으로 다 드릴 계획이고요. 뭐 네. PDF 파일로. 그 다음에 네. 뭐 천만 원이든 뭐 이하의 네. 그 소액 투자로 할수 있는 상가 경매 실전 노하우 음.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네.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음. 좀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는 저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, 네. 노력을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대표님 이 모르신 분들을 또 많이 계시니까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또 해주시겠어요? 아, 네. 저는 부동산 소액 투자로 어, 살아남기 저자로서 그 닉네임은 건물의 신으로 닉네임을 좀 활동을 하고 있고, 음. 어, 이름은 김동건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요. 아래에 있는 사진은 뭔가요? 제가 여기 뭐 꼬마 상가 월세 수익했는데, 제가 여기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등기 권리증들을 아 이렇게 모아서 <웃음> 네. 네,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좀 찍어놨었던 그런 상가입니다. 우리가 이 강의를 자신한테 필요한 걸 들어야 되잖아요. 네.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요번에이 무료 강의지만 네.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? 일단은 뭐 투자 경험이랑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전수 받고 싶으신 분들이랑 대화를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훨씬 좀좋고요뭐 네. 소액투자로 한번 경험치를 좀 쌓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네. 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어,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초보자들 또 소액투자 또 대표님의 어떤 인프라 경험을 얻고 싶은 분들은 이번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강의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? 일단 뭐 강의 신청 방법은 좀 간단한데요. 네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신청서를 좀 작성을 해 주시고 네. 성관과 연락처 비밀 댓글 남겨주시고 기본적으로 수강료는 이렇게 5만원 네.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인크레온들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. 네. 그리고 다니세 현재 어, 즐겁게 하고 계시는 새벽기상 네. 미션 이분들은 다 무료시고요. 네. 이 강의 공지글을 공유해 주신 분들도 무료입니다. 음, 네. 네. 네 원래 수강료는 이제 5만원 인데요 내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잉클 회원 전부 다무료고요또 저와 함께 새벽 기상 미션 하고 계신 분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요게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요 글을 공유해 주신 분들 도 전부 다 무료니까요 요 아래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네.